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추는 컨텐츠. 그 마지막 정답은,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남자들 가운데에 있는 여자 유저분들 맞췄다면, 이번에는, 여자 유저분들 가운데에 있는 남자 유저 맞추기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는, 여성 유저분들 세 분, 남자 유저분이 한분 있습니다. 캐릭터 외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마일로님의 외형입니다 2번! 묘서련님의 외형입니다 자 3번! 세븐님의 외형입니다 자 4번! 마일드 오렌지님의 외형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는 한 분만 있으시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해도록 해볼까요? 자 마일론이 1번! 아 말씀해주세요! 저는 부캐로 참여했습니다. 본서버는 하프구요. 하프로 놀러와주세요. 2번! 안녕하세요. 저도 부캐해요. 잘 키우다가 인간 키우고 있습니다. 3번! 안녕하세요. 로젠젠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자 4번 안녕하세요 평상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일단 끝났고요 처음이니까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 당연하죠 그거 명절 게임 아닌가요? 아, 세븐님은 모르시나 혹시? 홍구보고 관심 갖는 중어 좋아요 자 각자 제일 그냥 좋아하는 종족 자 1번 좋아하는 종족은? My life, 자 2번 자 3번 음, 당연하죠 그거 명절 게임 아닌가요? 아 세븐님, 세븐님은 모르시나 혹시? 아 4번? 아... 솔직 저는 저급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센 거? 하늘 마신을 아 파운데이션 호수 자 제일 좋아하는 호수로 말씀해주세요 자, 자 1번 24호! 나 몰라! 난 뭔지 모르겠어! 24호가 뭔데? 자 2번 21호 씁니다 자 3번 섞어 쓰는데 하나만 안 써요 4번 <웃음> 옐로우 베이스 갤아와 되게 세세 어... 주로... 마비노기 들어와서 하시는 게 있다면? 퀘스트 많이 해요 그림자 오늘의 미션 갑니다 핏 가고일 가오일 뭐죠? 뭐 어디 어디 도신다는 건? 유적 도신다는 건가요 약간? 아, 3번 석상 4번 수정 자 이제 첫 번째 탈락자를 빨리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 같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했고요 자 과연 어떤 분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뽑으실 것인가 자이 중에 한 명만 남자입니다 자아 종료! 자 1번 마일로우님께서 자 앞으로 나가세요 마일로우님! 당신의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마일의 <웃음> 성별은 뭘까요? 정답입니다 감사합자 탈락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탈락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첫 번째 질문은요 육고기 비빔 소스냐 해물 비빔 소스 잠깐만 높은 산 김포 좋은데요 네스, 네스, 네스, 네스. 나, 좋아요 자 2번 2번은 매운 거 싫다 하셨고 3번은 육백이라 했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알터 대 톨비시 자 1번 둘다별 생각 없어요 톨비시 톨 다음 거 질문 자, 화장품 브랜드 한두 개 정도만 말해볼까요 에뛰드 미샤이니스프리 비지옥에 살았조두 번째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표편을 시작합니다 자5 4 3 1 1아마이드 오렌지 님이 여자분으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이드 오렌지 님의 본인의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여자다 네, 여기 둘 중에 한 분은 남자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요. 은 목욕탕 가서 어, 주로 하시는 게 있다면 아 사우나. 아 사우나 좋아하신다. 자2번 냉커피. <웃음> 냉커피 죽여주는 구마자자 자, 다음 질문 가장 최근에 찍은 음식 사진이 있다면? 저는 음식 사진 안 찍어서. 케이크네요. 어떤 케이크죠? 산딸기 케 이제 크이 진짜 마지막 결승자를 가려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좋아요 자 투표하시는 동안 뒤에 분들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 지금 심정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심정 어떤가요? 재밌네요 크크크크크. 아네자 2번 힐힛 <웃음> 점점 끝하하하하어 <웃음> 어떤데 야 지금 남성으로 보이사와한표 차이 어떻게 해. 어머머 아뭐동점이 어떻게? 아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아한표 차이로 세번 님이 되었습니다 두분다제 양옆에 나란히 서주십시오 아,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하면은 여자이신 분은 죽은 척이나 절망 혹은 앉아주시면 되고 남자이신 분은 춤이나 돌아다니거나 메스터를 취해주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추는 컨텐츠 그 마지막 정답은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님 먼저 자기 소개랑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첫번 탈락할 줄 알았는데 <웃음> 마지막까지 남을 줄 몰랐어요. 와 사실 세븐님이 방금 전에 참여할 때 남자분이세요. 누구셨냐면은 아 최다인이 맞아 맞아. 아 방금 때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